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인주입니다. 네 오늘은 성모와 모가 만나서 전랑에서 만나는 그런 발음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? 네첫 번째 첫 번째는 바바바자이바 ba는 바 바라는 바. 바, 바 발음도 나지만 바바 바. 이런 발음도 납니다. 여기에 주의해주세요. 자, 예를 들어서 단어 하나를 말해보겠습니다. 아빠는 빠바 빠바 자, 앞에는 빠뒤는 바죠? 빠바 자,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. 쪼바 쪼바 이건 가자예요. 가자 쪼바 자, 근데 여기는 빠가 아니라 바죠. 자, 이걸 어떻게 구분하느냐 일단 쪼바잖아요. 근데 이걸 빠로 발음하면 쪼바 쪼바 약간 발음이 좀 욕같이 들긴 하는데 아무튼 이런 발음은 아니고요 바라고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좁바 여기서 어떤 건 바로 발음이 나고 어떤 거는 바로 발음이 나는데요 이거는 공부하다가 보면 구분이 가고요 말하다 보면 그게 습관처럼 나오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그렇게 정해놓고 하자면 이게 배우기가 쉽지 않아요 아 이거 이 단어는 빠고 이 단어는 바다. 이 단어는 빠고 이 단어는 바다.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면 기억을 못해요 그럼, 그럼 만약에 혹시 기억한다고 해도 이게 머리로 생각하지 말로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서 입이 배울 수 있도록 그냥 뇌가 그냥 스스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뽀 뽀어 이건 비온데 뽀어 뽀어 이런 식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뽀어 뽀어 근데 이것도 방금 전이랑 마찬가지로 뽀도 되고 보도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유리는 뽀리 뽀리 자 이거는 삐읍이죠 아 쌍비읍이죠 삐읍이면 뭐야 뽀리 뽀리 쌍비읍입니다 자 하나 더목 목은 보즈 보츠. 자, 보츠. 보츠. 이런 식으로 발음하죠. 보츠. 보츠. 자, 이거는 목입니다. 이거는 비읍. 보로 발음이 됩니다. 여기에 주의해 주세요. 계속 발음을 연습해 주세요. 이런 식으로. 자, 세 번째는 PA입니다. 파. 파. 자, 예를 들어서 무섭다. 두렵다. 파. 파. 자, 그리고, 산을 오르다. 파산파산파산 네, 이런 식으로, 샨은 산입니다. 발음 비슷하죠? 산, 샨 산, 샹. 자, 그리고, 피오, 포, 이것도 포어입니다. 포, 포, 포. 그래서, 시어머니는 포, 포, 포, 포, 포.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망가뜨리다, 회손시키다는 포화에, 포화에, 포화에, 네, 이런 식으로 다섯 번째 M A입니다 마마 그래서 엄마는 마마 마마 마마 그리고 말을 타다, 치마 치마 치마 여섯 번째 M-O M-O M-O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말 J-O-M-O j o 오케이 자 그리고 오토바이 오토바이는 M-O-T-O-C-E m o t o e m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일곱 번째, M-E, 뭐, 뭐 자,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는 원래 발음은 뭐가 맞는데 사실 이거는 뭐로 써주면 되십니다, 뭐 그냥 이렇게 만 알아두세요 M-E는 뭐로 쓰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정말 많이 쓰는 거죠 什么, 什么, 什什么 자, 그 다음은 여덟 번째 여덟 번째는, F-A, F-A 파 이거는 영어 f랑 발음이 같습니다. 파파 그래서 여기서 파는 돈을 벌다 면 fa c a i 근데 여기서 파 발음 있잖아요. 이 파는 제가 저번에 한번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왜 좋아나요? 하 fa fa fa c a i 음就是那个音很 팔就很就像发财想发财的. <목소리> 음, 중국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뭐였죠? 팔. 팔이죠, 팔. 빠 팔. 왜 빠를 좋아하냐? 이파 자의 파와 발음이 비슷하기 때문에. 팔, 빠 팔, 팔. 그래서 이 팔이라는 숫자를 중국 사람 정말 좋아합니다. 돈을 벌어들이다. 약간 재물의 운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8이라는 숫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중국 핸드폰이나 차 번호를 보면 8이 많이 적혀있는 숫자는 정말 비쌉니다 고가를 합니다 뭐 싸게는 몇십만원 그리고 몇백만원 몇천만원까지 합니다 차 숫자가 예를 들어서 8888이다 우리나라 차로 생각한다면 8888이면 이건 수천만원이에요 이 번호판이 차가 아니라 저 번호판이 그 정도로 중국은 8을 좋아하고 정말 좋아하면 그 숫자를 사는 스케일이 다릅니다. 음. 그리고 하나 더, 파 법이에요 법파파 법률이라고 말하고 싶으면 법률 법률 법 네,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은 F O Four Four Four 예를 들어서 불교는 f o u r 지 네, 이런식으로 불교 이렇게 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발음은 여기까지 할거고요 다음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씨씨엔 <목소리> 바이바이